자세 교정을 하고 싶다면 꼭 봐야하는 영상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영상이 뭔가를 다 해결한다는 식으로 제목을 짓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랑 맞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인체를 이해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고 운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레슨하고 설득해본 적도 설득당한 적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유튜브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옳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과 사고로 인체를 접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사고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세교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제가 그와 관련된 자세교정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나름 보는데요. 그런 영상들을 따라하면 정말 자세가 나아질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1,2년 공부한 운동 강사들도 물리치료를 전공한 치료사도 의대를 졸업한 수재들도 어지간한 사람들도 자기 몸을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인체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 그것을 움직임을 이해해서 운동하고 몸을 고치는 일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해부학 내용과 고작 5분, 10분 정도의 운동 방법으로 어떤 노력과 시간으로 절대 몸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통증이 완화되고 일상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조금은 해결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로 틀어진 자세를 고치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세를 고치는 일은 수많은 반복과 노력,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그 과정에 순간순간 몸에 대한 정확한 어떤 피드백과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속 믿음을 가지면서 꾸준히 운동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17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몸을 매일 고치고 운동을 시켰는데요. 남의 몸을 고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면 못 고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자세교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정한 운동을 따라한다고 해서 자세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좋은 운동,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려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 하셔야 몸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답을 정해 놓은 것처럼 뭔가를 찾지 마세요 그리고 딱 떨어지는 답을 들으려고 하는 순간 몸을 고치는데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나는 구분등이 문제고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구분등 영상만 봐야지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인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관절 부위와 움직임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어디가 망가졌다 느끼기 시작할 때쯤 사실은 온몸 전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 부분에 특정한 문제가 나타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집착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죠.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때좀더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체에 대해서 뭔가 변화하고 싶다면 모든 지식과 자료를 수집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분야에 기본 지식도 없으면서 이거는 필요하고 이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지금의 유튜브 영상은 단순히 쉽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외면당하거든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더 깊이 있게 심도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지만 유튜브도 이제 서서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유튜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수준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체를 건강히 잘 사용하려면 다각도로 접근하는 어떤 시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체 공부를 진지하게 하세요. 강사들이나 치료사에게 맡겨두지 마시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줄 사람도 없어요. 경험해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얄팍한 지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강사들이나 치료사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보통 사람들은 강사들이나 치료사, 심지어 의사에 대해서도 정확한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하셔야 자세교정에 적합한 운동을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자세교정은 디테일 싸움입니다. 단순히 어림잡아서 그냥 흉내내면서 따라하는 걸로 효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동작의 의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몸을 본인이 통제하면서 조절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체를 공부할 시간 일주일에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시간 내기가 힘드신가요? 그러면 몸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고작 몇 분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쉽게 고치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거에 현혹되는 겁니다. 인체 공부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100년 가까이 사용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몸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신이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느껴야 좋은 선택을 할수 있고 판단력이 길러집니다. 인체에 대해서 장담하는 것만큼 자만한 게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배경지식 없이 감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인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인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체를 진짜 고치는 영상을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앞으로 인체에 대해서 똑똑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몸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말이죠.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잘못하면 자세는 더 망가집니다. 그리고 자세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잃게 되실 거예요. 우리 세상에 상상도 못할 만큼 희한한 질병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내 몸을 망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질병을 발견한 순간 내 몸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인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인체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들이 사실은 뭐 인기가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 채널에 대해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제가 올린 영상들 하나 만드는데 최소 3, 4시간, 많게는 10시간 이상이 걸리는데요. 보는 시간은 사실 10분, 20분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영상은 인기가 끌만한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순서대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 본인이 관심 없는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몸에 대한 어떤 통합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뭐 이어폰 끼시고 잠깐 짬 내서 흘려듣듯이 그냥 들어놓으시면 돼요. 그냥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응. 그래서 분명히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분명 그렇게 흘려들었던 어떤 지식이 생각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필요 없는 영상을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게 아닙니다. 나름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바쁜 사람인데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영상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차근히 정주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보다 과한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시도 정도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체를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올바르게 변하면 몸도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몸이 변하려면 그만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눈으로만 운동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기만 한다고 해서 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따라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자세교정은 여기까지. 안녕!